Um, yeah. 오늘 말씀 부 이라는 직업들 이를 해본다고, 아, 패턴을, 어, 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상하기에는 무한, 이런, 없습니다. 사실 그 도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게, 큰 집값으로, 위협이 있었는데, 도시라는 게, 사실은, 자원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 대단히 상상을 만들고, 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일이 되면 좌우도 되는 것시 소재도 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때 지금 이러한 스마트하고 스마트 컨셉이라든지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새 세곤에서 산들면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런 도시의 경태를 이끌어낼 수 있을 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큰 관점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좌우냐 애플리기시냐되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AI라는 부분들이 뭐 스마트피디들이 어떻게 접목이 되어야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밀려왔다보시는 정도가 이르게 되면은, 우리 프레카인들 서비스 하는들이 새로운 사업들을창출해야 되면서 이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대낼 다양한 내용들이 그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았던 그 부분들은, 수요사와 구독자에 대한 지면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의 새로운 세계가 수요와 부분에 어떻게 접목이 될수 있을 것이냐가 우리 중요한 키워드죠. 어떤 생각이었고요. 특히 이제 AI가 어 그, 교수님께서 그, 그, 말씀하셨던 저런 분산형 시스템인데 여전히 우리는 도심 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그, 이제용. 스마트 시티가 부인사 물리적 자원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물리적 자원이 지원이 되기 위한 지대조건이 깔려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AI라는 분산형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얘기가 생기는 게 뭐냐면 물리적 자원이 지원되지 않는 것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지금 전혀 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어, 이해를 해야 될요보시는분들이 여전히 지금 그게 로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를 한다든지 주요와 구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단기적인 비교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까 공간의 뭐 부분들이라는 그 것도 기간에 대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오고 있지 않는 틀은 뭐냐면 장기간에 이미 이 도시와 비도시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서 차별이 이미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클릭한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AI가 보면 스마트 컨셉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건가에 대한 원의은 네.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큐브를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AI가 굉장히 잘 된다는 라 것을 실제, 실제 이렇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런 큐브를 도달해가지고 극복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뭐 이렇게, 저기, 비도시, 봉촌, 산촌, 없어져야 되는 어져 AI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지금 이대로 우리가 단기적인 곳에만 집중해가지고 AI를 개발하게 되면, <웃음> 이 다른 것은 전혀 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국다 차원에서 부토기 어, 그 계획이나 국토 개발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AI를 어떤 식으로 주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바로 지금 AI가 분산형 시스템으로서 그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 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좀 되고 있지 않는 것같다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으로서 제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수요와 공급의 마켓이 특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급히는 이 일어난 곳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잘 고민하는 게좀 중요하지 않냐 라는 부분을좀 다짐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한번 드릴 AI를 어떻게 접목할 거냐 수요자 농구자 중심으로 인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출원하실 어, 네, 분이 통기력도 있었는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이 얘기가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유니커서스 그러니까 컴퓨터 나오면서 UCT라는 얘기를 에서도 했었고 뭐, IoT 시스템 같은 얘기 했었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큰모금을 해보자는 라 그런 기차를 추가했었는데 계속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그 형태가 굉장히 큰 자본을 수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목표나 혹은 혜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방에 들어올 때저 정도가 아니고 불을 힘주만 많이 주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만음도를 내야 된다 그 이제 수비자는그 기업을 집합할 의도는 그 하나가 죠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는 샘플로 되어 있는 주로 이제 굉장히 큰산유국들이뭐 후보자 거다 뭐팔굽못지고 끝내던 범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폭발되어 형성화된 주제들과 사 인프라가 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끼형을 하는 술이올라 나왔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생성이라는 것이 동화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꿈꿀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꿈이 크면 거기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희망이 나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관리 비용을 주고 싶어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관리 비용이 줄어들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뭐 세금이건 요금이건 이런 부분들이 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는때는 고용이 감소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관리 비용을 줄어든 걸로는 아마 사회적 과정에 해결이 안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에러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말이지 현재 관리를 필요하시켜 가지고 이게 가 다양한 서비스를 해줄게요. 어떤 때는 그런 것이 미만 사업을 유추시키기 위해. 그런데 그런 공공연역에서의 어떤 회사만 하는게 전체 중립 시스템이 도움든지에 대한 근본적 구체를 하기 시작하기 시작해. 근데 이게 결산단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미래 도시는 좋은 거니까 후호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다 수많은 스탠폴더들에 대한 타기는아직안어한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기를 하다 보니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학원적으로 행복의 정의는 서택티브 윌리인의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모여서 하는 게복한 거고요 어떤 분은 모이게쉬워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모여 서는 삶을 만든다는 것이 빨리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논문이나 그들은 공공의 어떤 그 해야 줄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알아주는 거지 행복을 정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대비몬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랜티의 뭐 문제, 이런 것들은 불행은 야기하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거나 억제해주는 게 공공연관이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당신이 행복해야 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만하거나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있는수준의 자유를 제한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심하한 고민해 봐야 될거같요안 그러면 정말 오지하게될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과 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세 번째 주는 불효불구인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스파시티에 대한 각 도시들이 먼저 손들고 나온 게 현재 그 도시의 현안 내지는 정체성 내지는 희망 같은 걸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도시는 에 이게 중요한데 어떤 도시는 에안중요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좀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도시에 살 수도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에세리가 나오면서 파리하고 리온이 사용과 되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끝에 그뭐 금요일날 오전에 묻는 어. 다음에 대접를 타고, 이제 세컨하우스로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두 개의 도시의 삶이거든요. 둘다 레전션 지 페이스 같은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스마트한 형태의 오피스까이 나오면 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각 도시의 분업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혹은 분업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그때 레전션을 하는 분들이 다 다른 사람들 아니야? 그 분들이 생각하는 그 도시의 좀은 무엇일까? 때 때로 때는 요일만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적으로 우리 런버스라고 정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각자의 현재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수하은 것이 많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없고요. 다만 우리 생각하는 것과 미래가 될것 같은데 우리의 리트로스펙티브한개인적인 형태의 생각을 좀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더 나아가서 공공이 무엇인가 모든 걸 하겠다는 생각은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유가 계속 커진 정도로갈것 같고 거기다 따른 미소사가 커질 것 같은데 그 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풀어주기 위한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선택적으로 해야 되며, 그때 그랬을 때 민간과 역할로가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공유해보는것어까 아주 그런 복잡한 내용이 들었습니다. 좀더 공부해보고, 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홍이 형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그, 홍 아, 형님들, 사장님께서는 아마 이런,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라이크 사이클이 다르다. 라이 스타일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아, 행복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 불행할 수도 있고, 어쨌든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 수도 공공의 모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라이프사이클 그 중심으로 런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적고도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어, 세 번째 이동희 국민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동훈 선님이 굉장히 철학적인 또 선학적이 높은 선을 말씀하셨고 다음에. 저는 총무부사람 그 앞에서 하던가 현실적으로 <웃음> <웃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제하시는데 그 하나는 군대의 필요가 공간의 제한, 이런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저는 사실 저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지업가능발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강남국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또 같은 조건 같은 파라메타로서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또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갈까요? 전화당이 국 어떤 정책이나한 활용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국의 균형 발전은 같은 파라메타가 아닌 강국 자체의 행복감을 다른 쪽으로 만족시키면 어떨까 생각하는 게뭐구나 예술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고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공간이 제한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이나 국가들이려려가고 있는 이클라스터링 정책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보고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융, 융복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창의적으로 나온다면 그게 공간에 제한해서 아이디어 공간의 학교로 발생이 되지 않는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니까 동에서 뭐 스마트 시티 많이 하면서 제기이 많이 했어요. 우리가 스마트 시티 하면서 를 활용한다든가, 아니 무권을 이렇게 한다든가, 뭐 시설물 관리하고 불을 이용해갖고 불법고 검을 감시하고 뭐 이런 행정 관리를 많이 했는데 모든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단위식으로 분절된 사업이 추진하지 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대적으로는 굉장히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소어적으로좀 확대를 하시는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프라이폼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으로 봇 같은 걸 다니는데, 뭐, 집으로 봇국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심품 같은 걸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을 좀 올리면, 좋은 도시가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말하기가 그런 말을 한것 같아요. 그, 인간은 물리적으로 행복, 물리적으로 흥련하고 좋지만 말 행복하다고 할수 있는가 행복의 욕도나 조건은 각자가 맞는 환경에서 맞춰가야지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쫓아가면 그건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강남구의 균형 발전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할수 있는 것도 뜻대로 지역에 맞는, 플라스타랑에 맞는 구축된 여러가지 그 리소스를 통합해서 복합적으로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형이 교수님에서 말씀하시기를, 어, 서울시에서 앞으로서울시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분절되어 있다. 통합될 수 있다. 그런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결국은 하나의 생태계 쪽으로 가야 되지다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상원 한반대 학교 교수님 말씀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음, 키워는 그 서비스하고 생태계인 것 같은데요. 음,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이론자리를 지는 3.5원의 창업부가 있었거든요. 그 건설 중심으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3.5원도 있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2 5원이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파시 비틀이 있고 생태계 이펙트도 있는데 네, 건설이 이제 산업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 시멘트에다가 콘크리트 스어서 이제 건물을 만들었는데, 내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센서가 들어가고, IoT가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정 정도로 어, 건물 자체가 판단해서 서비스 레벨업을 일정 정도 해주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그 스마트 시티 생태계는 에 여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나한번 형태적로 센서가 많이 붙어야되고어고 어, 기능적으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안전해져야 되고 좋은 공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햇빛을 받게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형태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라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정의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지려면 어, 물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사람에 대한 욕구에 대한 음,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다고하것 같아요. 그 욕구는 뭐 공통적으로 원하는 욕구도 있고 아,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선택적인 욕구도 있을 텐데 어쨌든 썸메이션으로 따지면 전체 사람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형태의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될것 같고 그러려면 건물 자체가 굉장히 많은 형태의 인트시다갈 때, 규모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뭐 성공을 하려면, 대관이 푸고도 9시 훨씬, 유틸리티나 혹은 효율이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온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H가 이 건설사 3.5에서 2.5를 추락한 것들을 한 4.5, 5.5 정도로 올리려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목록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SH는 과연 그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는가가 저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H나 업을 건설하는 사람 중에 들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 대략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잘 몰라요. 그게 IT 형태로 적용될 수도 있고 아날로그 형태로 도 적용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날로그로 공물을다 만들고 나서 IT를 붙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프로세스 상에서 바뀌어야 할것 같고 그 프로세스 상에서 바뀌려면 이 어, 단계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어떻게, 어떤 기업하고 플레이로 같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업의 목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같고요그 기업의 목록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 기업을 키워야 할것같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SH 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성격 중에 하나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고 어, 좁은 도시를 만들어낸, 결과적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어내는 경과적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SH가 지금 그, 그런 그 기업들을 보면 한 5인 이하의 기업이 한 80% 90% 정도예요. 문제는 그 어, 조그만 기업들이 퍼포먼스를 효용을 만들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올라왔느냐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단계에 있어서 어, SH가 어떤 형태로는 그 좋은 생태계, 좋은 도시를 만드는 생태계를 만들려면 일정한 그런 소규모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일을 해야 할것 같다. 그리고 어떤 목록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목록화해야 할것 같다. 그리고 정필요한 부분들은 SH 자체에서도 개발해야 할것 같다. 그때로는 이니셔티브를 치고 리딩해야 되는 파트도 있고 다른 기업과 연대해서 융합해야 되는일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아직까지는 파트너십 단계까지 갈수 있을 정도의 플레이어가 많 않다. 지금 몇 개의 네이버나 혹은 뭐 다음이나 카카오 등등의 그 독점적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초기 단계의 형태이고요. 초기 단계가 지나고 나면 소규모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 이제 독점 기업들이 이것들을 다 잡아먹는 것들을 정적으로 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건 SH가 아니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SH가 해야 될 일들은 어, 시민들이 좋아한 좋은 기업들에 대한 어, 정의와 그 수단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목록과 에련해 준, 예를 들면 친환경, 좋은 공기, 어, 혹은 좋은 햇볕, 그 다음에 안전한 것, 이런 카테고라이즈를 통해서 이것을 할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고, 또 때로는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서비스나 기업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건전한 형태의 그 기업의 생태계, i t 생태계, 조금 도시의 생태계가 만들기가 슬프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태계의 서비스는 얘기 들으면서, SH가 무슨 일을 할까? 단기적으로는 3.5에서 2.5로 추락한 걸, 어, 3.5, 4.5, 5.5로 넘어갈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할것 같고, 그러려면 파트너십 할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고 찾아야 된다, 발굴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SH가 공업으로할수 있는 일이고, 그게 많아지면 결국은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는 건 자연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 좋은 도시를 k I 할 h 있는 방안 t 좀 말씀해 주시 h i n k I think 좋은 h i n k I think I t h 까 n k I think I t 프로바이 I 입장에서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프로바이딩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어, 좋다는, 좋은 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 I 할 거냐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을 프로바이딩할 수 있는 풀을 만드는 k I think I t h i 레 k I t h i 환경이냐, 공기냐, 뭐 이런 데피니션을 내려서 각분야별로 플레이어들을 키우자, 그리고 스테이크 홀더들을 양성하자는지 저는 이그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엑 s 치가 해야될 좋은 력이 굉장히 해야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홍승민 명리대학 교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 어, <웃음> 여기 다이익로돼 있어. 이제가 서울이다 이시라거못 갖다 놓고 진짜. 그러면 어, 이명원 강원대학교 교수님이시서 지금 중소기업연구원장님이신 거죠?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 여기 와서도 이 토론에 셀라에 집중을 못하고 무슨 곡인지. 바꾸는 얘 현대 도시에 사는 어, 도시인의 삶이 제가 이 너무 바쁘고, 그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현대에서 도시가 안고 있는 그런 이제 큰 문제가, 그 과잉 생산, 과잉 소비. 사실은 사람과 이후에 세계가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또, 그러면 아주 그 평등했느냐. 평등하게 그렇게 과잉 생산되고 과잉 소비됐느냐. 그렇지 않죠. 그 와중에 또 어디에서는 굶주이고 또는 어 핍박받고 뭐 이런 그 불균형의 문 이게 이제.